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마누절입니다마누절이다 보니까 우리 다크카카오 기형님 정말... 우리 어린 왕이 되어버렸군요. 자, 이번에 지금 이벤트 무지개 버섯 주면 어떻게 이런 재미난 일러스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보기에 이 캐릭터들 다 있는 거 보니까 일러스트레이터 님들이 어, 거의 면뭐 밤새 가면서 아, 일하지 않았을까. 아, <웃음> 제가 오늘 이 버섯 줄때그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지나치면 다시 볼 수가 없어요. 한번다 모아서 보여드릴 텐데 패키지까지 사고 해서 제가 모은 것까지 다 이렇게 기록하듯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이 영상에서 보실 수 있도록 자 일단 이렇게 다섯 개를 샀고요 쿠키런 킹덤 만우절 특별 패키지 보상 프로필 받았습니다 <웃음> 예 우리 존잘영쿠죠와 우리 영쿠가 이렇게 <웃음> 아니 영쿠 우리 머리 없는 거 아니었냐고 머리 너무 이쁘게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누구 줘볼까 아, 너무... 너무 망설여지는데 일단 우리 귀여운 독버섯 한테 줘보고 싶어요 독버섯은 과연 어떤 스토리가 있을지 어떤 모습일지 가보겠습니다 착 아. <웃음> 잠깐만요 굉장히 우리 이게 아마 일러스트레이터님들이 밤샘을 하다가 급하게 마무리 <웃음> 아니, 컨셉인 것 같고요 굉장히 초기 버전 옛날 그 그래픽 그런 느낌으로 그다음또 누구 한번 줘볼까? 배이 바이오나 뭐서리왕지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의외의 인물한테 한번 줘보고 싶거든요. 자 쿠킹덤 제첫 번째 최애였던 호밀만 누나에게 호밀 누나에게 줘보겠습니다. 시시한 맛시면 재미없을 줄 알라고 아야 잠깐만 와 와 우리 누나답게 생겼어요 되게 시원하게 생긴 분 있잖아요 눈, 눈도 옆으로 되게 길고 크고 입도 되게 크게 씩 웃고 있는 게 정말 쿨렛 진동하는 우리 누나 아, 이런 느낌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른 쿠키들은 제가 몹쓸 더빙은 하지 않을게요 되도록 입을 닫고 제가 볼 테니까 누구 가볼까 또자또 또 구스하면 또 우리 <웃음> 제가 담고 싶은 미중년 형님이라 가지고 우리 미중년 형님 한번 들려 보겠습니다. 턱. <목소리> 와. 우와... 갑자기 그림체 뭐야? 야, 잠깐만요. 여러분, 뭐, 체포당하면 절대 풀어주지 않을 것 같은 강인한 어떤 근육도 안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중년 형사님입니다. <웃음> 자, 그 다음에 쿠쿠아만 한번 가볼게요. 왜냐면 하 우리 딸 초록이가 정말 뭐 제일 예쁘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우리 딸이 좋아합니다. 한번 줘볼게요. 착! 오 와. 맞네. 야, 우리들. 그딱 진짜 대놓고 진짜 이쁘지 않아?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런가? 이랬는데 아, 의윤나 하니까 진짜 이쁜 20대 초반에 그 순수하고 설레임도 있으면서 성숙미도 담고 있는 그런 쿠키군요. 어우, 이쁘다. 아, 진짜 이쁘네요. 와, 이거 봐. 세상 진짜 세상 다른 게임이야, 여기만. 이게 뭐야. 자, 지금 일단 제가 가진 거는 이제 마지막 한 개입니다. 이벤트 열심히 하면 우리 다 열어가보는 재미 아, 찾아가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개는 의외의 인물한테 한 가볼게요. 어, 아, 용쿠는 다들 보셨을 거고, 닌자 맛 하는 사람 잘 없죠? 왠지 멋있어. 되게 진지한 캐릭터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원래 닌자와 신혜성 성우님이 진짜 이렇게 비주류 캐릭터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오버워치의 겐지 같은 그런 간지 한번 기대해보면서 마지막 버섯 춥니다 오야 야 그래 나 이런 걸 기대했어요 어 기대한 부분이네 이건 뭐지? 수련의 일부인가? 이러면서 <웃음> <웃음> 아 멋있습니다 나뭇잎 하나 탁 떨어져 있고 그만큼 아주 고요하게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는 뜻이죠 나뭇잎 하나조차도 지금 흐트러 떨어뜨리지 않게 숨어있다가 앞서 추사닥 하는 거죠 네, 그런 닌자 맛이지만 쿠킹덤에서는 네, 킹덤에서는잘 보이기 힘든 기였다 이런 정도. 영웅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가가는가 싸워라!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전설을 만든다! 제 돋보기가 어디 갔을까요? 은색 가보시 빛나는 한 우리에게 희망은 있다. 아이, 잠깐만, 이게 뭐냐, 이게.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벤트에서 해나갈 테다, 그죠? 이벤트 하실 때 어떤 쿠키로 만들어야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하세요 저는 막 도끼를 계속 만들었는데 왜 안되지 했는데 용감한 쿠키로 네, 대장간에 용감한 쿠키 넣어서 도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다들 잘 아시겠죠 이런 거 곰젤리 열기구 보낼 때도 탐험가랑 블랙베리 잘 챙겨서 보내주시고 이런 거 양파 맛 쿠키와 블랙베리 쿠키 포함해서 올드 탐험 10회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소탕으로는 안 됩니다 소탕은 안 되고 10번 돌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신 또 다른 재밌는 쿠키 일러스트가 있다면 얘기로라도 <웃음> 댓글로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더 모으면 이거 받을 때마다 한번 동영상을 찍어 볼게요 최대한 나중에 더 모으면 또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만우절 되시고요 너무 큰 피해 없는 선에서 재밌는 시간들 을 만들어 보세요 고맙습니다 굿바이